안녕하십니까. 4월 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고용두나 우려 속에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ISM 비제조업지수가 예상치인 54.4를 하회한 51.2로 발표되며 경기침체 이슈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3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예상치인 2 0만건을 크게 하해한 14만 5천건에 그쳤네요 이러한 경제지표 결과는 결국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하락도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원유는 달러 강세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하락했네요 i s m p 제조업 지수에서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 수출 부문이 61.7에서 43.7로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로 미루어 향후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금리 인한 시점도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2%, 매도 48%로 매수가 우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정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6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9만 8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한 20만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